안녕하세요. 달걀당래 달람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저희 밭의 메인작물이죠. 들깨, 들깨. 저 뒤에 쫙 보이시죠? 저희가 저희 밭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들깨를 오늘 드디어 수확을 합니다. 들깨를 털고 네, 말려서 들기름 짜는 과정까지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뭐 저희가 농사를 크게 짓는 건 아니지만 텃밭으로는 조금 큰, 농사보다 는좀 작은 그런 규모니까 오늘 일단 들깨 수확하는 거 함께 해주시고요. 들깨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 말리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바닥에다 눕혀서 또 말려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한 2, 3일 지나면 다 뒤집어 줘야 되고, 들깨도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작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좀 쉽게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손이 엄청 많이 갑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농사 지을 때부터 들깨를 좀, 들깨 농사를 좀 염두에 두고 있었던 이유가, 들깨가 몸에 굉장히 좋은 거 알고 계시죠? 식물성 오메가3가 단연 탑입니다. 근데 요새 오메가3 먹을만한 게 없잖아요. 믿고 먹을만한 게. 바다에서 하는 것들도 다 오염됐고 해서, 저희가 이제 오메가3를 좀 많이 먹으려고 질기농사를좀 많이 지었습니다 오늘 하나 <목소리> 하다다했습니다 보시죠 이제 요거를 한 5에서 7일 정도 말리고 이제 깨를 또 털어야 됩니다 하나하나 털고 망에 또 걸러서 또다풀어내고 그다음에 또 다시 한번 말리고 그다음에 이제 또 기름 짜는 것까지 그런 과정이 남았거든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농산물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다 피땀입니다 저희도 솔직히 농사를 안 지어도 돼요 근데 저희가 농사를 짓는 건 사실은 저 때문에 저 때문에 나중에 방송을 통해서 자세히 얘기할 일이 있겠지만, 농사를 지으면서 제일 좋은 건, 뭐, 유기농 음식 먹고 그런 것도 물론 좋죠. 그리고 야채 같은 거 많이 먹을 수 있고. 근데 제일 좋은 건, 저는 이제 약간 투자와 관련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멘탈 잡는데 너무 좋아요. 농사이라고 하면 육체적으로 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약간 멘탈을 잡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한 음식 먹고, 또 좋은 음식을 해서 주변 분들한테 나눠드릴 수 있고 하니까, 멘탈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투자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도시에 사는 분들도 지하철 타고 나가서 아니면 뭐차 타고 조금 나가서 주변에 인근에 섭박 같은 경우에 한한 뭐한 5평이라도 이렇게 한번 작물들을 길러서 드셔보시면 확실히 뭔가 좀 느끼시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들깨들 사이에서 이렇게 호박하고 참외가 있네요. 저희가 참외를 먹고 씨를 버렸는데 그게 나서 다시 참외를 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가 심지 않았거든요. 저 들깨들 사이에 이게 이런 것들이 호박하고 있더라고요. 어느새 나와서. 좀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자라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것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들깨를 이렇게 잔비마당에서털 거예요. 왜냐하면 밭에서 하면 좋은데 밭에서 하면 공간도 안 나오고 그 들깨 이렇게 잘랐던 그 자리 있잖아요. 밑둥, 밑둥 부분 때문에 밑에 비닐이라든지 다 찢어져요. 나중에 다 빵꾸나고 막뭐 일하기가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좀 왔다갔다 하기 멀지만 그래도 이 잔디밭에다가 비닐을 깔아놓고 진행을 할 겁니다. 오늘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한 거는 이겁니다, 이거. 들깨망. 들깨망이라고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게 뭐냐면, 이렇게 그물처럼, 그물처럼 구멍이 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딱 어떤 사이즈냐면, 들깨, 알 굵은 것까지 딱 빠지게끔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방수포나 아니면 비닐 깔고 그 위에 요걸 깔고 나서 그 위에서 털면 요걸 싹 걷어내면 위에 있는 좀큰 찌꺼기들 있죠. 분비물 이런 것들을 걷어내고 밑에 있는 그 들깨하고 고운 이런 것들만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모아서 나중에 바람으로 불어서 들깨를 좀 손쉽게 가려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이템입니다. 아마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요거 인터넷에 들깨망이라고 팔아요. 사이즈가 2m부터 뭐 6m, 8m까지 파니까 좀 작게 하시는 분들은 2m 짜리에서 조금 하시면 되고 저희 정도 하시는 분들은 한 4m, 저희는 4에 5, 요런거 사서 아마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들깨 털어보겠습니다 어! 오셨습니까? 뭐 자장님 인사하세요. 이쪽으 와서 어? 이쪽으로 길밀봐야할줄 알고. <웃음> 여러분들! <웃음> 농댕이꾼 왔습니다, 농계이꾼 놀다 온거 아니잖아요! 아, 일하고 왔어요, 일하고. 일하고 잠깐 어우, 고생 많이 했는데. 아. 는데안타는건줄 알았어. 아직 6분의 1도 안 했어요. 이렇게 수확 다 끝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개 나왔습니다. 요게 이제 아직 까발이가안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이런 것들 까발이 하고 나면 아마 요거 반도 안 되게 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어 약으로 뜯다 어, 보니까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풀도 너무 많고 벌레도 많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양이 적든 뭐 벌레가 많든 저희가 좀 힘들든 이렇게 저희가 건강한 먹거리를 저희 주변만이라도 어 저희 가족만이라도 좀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친환경으로 얼마나 힘든지 <웃음> 얼마나 실패할 수 있는지 이런 모습들 앞으로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나중에 건조하고 까발이하고 기름 짜는 모습까지 같이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람이었습니다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